제가 페이스북 영상을 보니까 노즈매뉴얼을 되게 잘해서 어, 노즈매뉴얼 영상도 찍어보고 싶다고 하고 그래서 단단히 전국에 있는 네, 스쿠터 라이더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게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 노즈매뉴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선 단계적으로 부분적으로 한번 민재가 설명을 해줄 거예요 팔 팔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볼게요. 팔은 굽히면 바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쭉 펴고 있는 상태를 만들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팔은 이렇게? 네, 굽혀도 한이 정도? 음. 정도? 팔은 한 많이 한 굽히지 말고 쭉 피고 버티는? 네, 버티는 네. 그런 네. 형 식으로. 예, 네. 우선 팔은 어 되도록이면 뭐 굽혀도 아주 살짝 조금만 살짝 굽히고 팔을 잡고 버티는 네,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예. 자 그러면 팔은 이제 굽히지 말고 이렇게 쭉 발을 잡고 버티는 역할을 하면 자그 다음은 발, 발을 어떻게 놔야 되는지 네, 발은 데크 넥쪽에 이렇게 앞에 맞게 이렇게 놔주시고요 그 다음 아. 이제 뒷발은 이렇게 놉니다 어떤, 왜냐, 왜 그러냐면 이제 앞발은 이렇게 위아래를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앞발은 앞뒤 올렸다 내렸다를 조절하는 어. 거고 그렇죠. 네. 뒷발은 네. 이제 옆, 옆으로 빠져요. 어, 데크가 옆으로 좌우로, 빠지면 음, 옆에서 자, 다시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아, 데크, 뒷발은 거. 데크가 좌우로 돌아가는 것을 잡아주는? 네, 그럼 음. 돌아가는 걸 잡아줍니다. 그러면 앞발은 앞뒤로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잡아줌과 동시에 뒷발은, 뒷발은 이제 좌우로 움직이지 않게 있습니다. 딱 고정을 시켜주는? 네. 네, 고정을 이렇게 시켜주는 그런 아, 역할을 합니다. 아, 자 부분적으로 어, 어떻게 손과 발을 써야 되는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행을 하다가 이제 노즈매뉴얼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어떤 방법을 써야지 딱 노즈매뉴얼 자세가 잡히는지 빨리 안 떨어지고 잡히는지 민재가 설명해 줄 거예요 네 일단은요 여기서 약다 이렇게 접혔다가 약간의 펌핑을 주면서 이제 다 펴줍니다 다리를 약간 접고 약간 다 펴준 다음에 일단 머리를 핸들보다 약간 앞에 이렇게 네. 앞에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버텨준. 어뭐 아, 일단 동시에 네. 머리를 밀면서 네, 데크 그렇군요. 뒤쪽을 네. 들어주는. 네, 뭘 여기서 이렇게 했다가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음. 들어주고 음. 음. 네. 쭉 주행하다가 쭉 주행하다가 머리를 빼면서 찼다가. 음. 음.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쨌든. 펌핑을 주려면 네, 펌핑을 되니까요. 어쨌든 뒤뒤 네. 데크를 들으려면 펌핑 동작 비슷하게 무릎을 구부렸다가 네. 펴줘야 되니까 네, 기본적으로 뒤에 데크 쪽을 들으려면 펌핑과 비슷한 동작으로 들면서 머리를 앞쪽으로 살짝 예. 네. 바보다 네. 살짝 앞쪽으로 예. 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 예. 네.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핵심이래요. 네. 예. 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야지만 어쨌든. 균형이 어느정도 잡혀서 앞으로 가지 그냥 손으로 그냥 발을 밀기만 한다던가 아니면 그냥 발로만 뒤에 데크를 그냥 깔짝깔짝 든다던가 이러면 오래 못가요 동시에 뒤에 데크를 펌핑하듯이 탁 들면서 머리도 같이 동시에 딱 밀어주면서 팔로 딱 고정을 해야 그래도 어느정도 균형이 잡혀서 조금이라도 간다는 거죠 제가 연습을 할 때도 조금 무서우니까, <웃음> 예 앞으로 넘어질까봐 조금 무서워서 머리를 안 쓰는데 정말 이 데크 뒤쪽만 깔짝깔짝 들면 바로 바로 떨어져요. 예, 오래 볼까? 그리고 팔만 또 바만 민다고 해서 예딱 균형이 안 잡혀요. 네, 이걸 팔만 밀면 더 빨리 넘어. 예, 동시에 다리랑 손이랑 머리랑 동시에 딱 던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조금 어느정도 버티는 느낌이 생기는거지 그냥 다리만 쓴다던가 손만 쓴다던가 머리만 던진다던가 이러면 절대 안되고 노즈메뉴얼은 어쨌든 핵심은 그거야요 포인트는 동시에 세개를 동시에, 동시에 네, 한번 민재가 하는거 봐요 네. 손을 밀고 다리를 들고 이게 모든게 동시에 이뤄져요 그렇죠. 근데 민재가 한번 다리만 해봐 다리만, 다리만 음. 음. 이렇게 되는거야 예, 여러분들이 제일 저도 그렇지만 안되는게 다리만 쓰면 예, 몸 중심 자체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다리, 다리만 예. 쓰게 되면 이게 여기가 배, 배랑 흔들이랑 가까워지다보니까 음. 여기로도 넘어질수도 있고 그냥 떨어지기도 하고 음. 그런겁니다 어쨌든 노즈메뉴얼도 영상 이렇게 민재가 하는걸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주행할때 일정 간격이 있잖아요. 이 정도 간격으로 딱 되는 거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응. 탔을 때, 라이 그냥 라이딩 할 때. 그리고 넘어질 때 약간 안안 다치는 방법이 좀 있어요. 어, 넘어질 네. 어, 제일 중요한 거네 넘어질 때안 다치. 일단 넘어질 때 다들 다치는 이유가 이렇게 돼서. <웃음> 이렇게 어. 이렇게 넘어지는데 여기서 스쿠터를 옆으로 던져 버리면 돼요. 아, 어, 옆으로. 옆으로 여기서 살짝 같은 음... 식으로 던져 주시면 절대 안 다쳐요. 그렇죠. 네. 이거는 제가 초보 기초강좌 때도 말씀드렸지만 축구터는 네, 스쿠터를... 무조건 몸이랑 <웃음> 붙어있으면 다쳐요 네. 던져주는 게 제일 그렇습니다. 좋아요 옆으로. 끝까지 버티면 같이 넘어가서 <웃음> 그렇죠. 네. 어 좋은 팁이네 이거 네, 옆으로 던져줘야 됩니다 네. 어쨌든 오늘 민재가 이렇게 어, 노주매뉴얼 여러분들이 민재 잘하는 거다 알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는지는 알지만 실질적으로 잘 타는 친구가 알려줘야지 정확히 이런 포인트들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민재를 만나서 간단히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고요 어, 중요한 건 처음부터 많이 못 가요 네, 조금 조금씩 계속 매뉴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노즈매뉴얼은 더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그렇고 바이크,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도 다 앞바퀴로만 가는 기술은 어떤 종목이든 다 힘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계속 계속 오랫동안 연습을 하면 이렇게 갈수 있습니다 민재도 이렇게 뭐5 m 이상 가는 거는 되게 오래 걸렸지? 네 엄청 오래 걸렸어요 예, 예. 한 못해도 6개월 이상은? 아니 6개월은 안 걸까? 한 2개월 어, 어? 2개월 네. 2개월 근데 매일 거의 매일 타다시피 그렇죠. 한 거잖아 네, 삼촌 같은 시간... 사람은 일주일에 한번 밖에 못하니까일년을 아. 해도 될까 말까 할 거야 그치? 응. 타는 양이 나는 매일매일 못하니까 방학도 없고 그러기 그렇죠.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쨌든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매뉴얼, 노즈매뉴얼 이런 기술은 그래서 스트릿 타는 친구들은 요거 두 개만 할줄 알면 다른 거랑 딱 섞어서 네, 멋있죠 네. 굉장히 멋있다 어, 그쵸 뭐 이런 요런, 요런 턱 같은 거 잠깐 갈 때도 노즈봉크인데 매뉴얼처럼 약간만 좀 밀고 가면서 딱 아웃할 때테이판 한다던가 이러면 되게 멋있으니까 어, 오늘 민재랑 이렇게 만나서 오랜만에 강좌 영상을 찍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비 오거나 눈만 안 오면 쉽게 연습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